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서울역까지 가는 고속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aboard the KTXbound for Seoul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journey as comfortable as possible 各位旅客,大家好 本次列車是开往 서울站的高速列車 我们将竭成为您服务 祝您一路平安旅途愉快